예 안녕하십니까 자 nx 기능 중에서 이 피트 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퍼센트를 조정할 수 없느냐고 물으시는데 자, 이게 무슨 기능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x 에서요 간단하게 블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유화죠그 다음 에 모델로 들어오겠습니다 간단하게 블락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백백 사이저 짜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화면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 가운데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요거 누르시죠. c t r l F, 피트 누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꽉 차게 어, 보이다 보니까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작업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어,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서 간단하게 퍼센트 %를 조정할 때는 이 모델뷰 있죠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비주얼 라이제이션 프레퍼런스 에서 뷰 스크린 있죠 키트 퍼센트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70%로 하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따로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nx를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제가 70%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NX를 한번 끝딱히면 이게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죠. 들어와서요. 똑같이 블록을백 사이즈로 정육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눌러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100%로 들어와 있죠. 이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영구적으로 내가 원하는 퍼센트로 어 맞춰놓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 여기 보면 세션 세팅이라고 되어있죠 결국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i 세션에서는 영향을 미치지만은 nx를 껐다 키면 결국 은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일이에요 유틸리티 있죠 커스터머 디폴트 입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누르시고요 보시면 비주얼 라이제이션 이라고 있습니다 뷰 스크린 여기 보면 피트 퍼센트라고 있죠 요걸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 70%로 하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옵션이 있는데 자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nx를 쓰시면서 자꾸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끄다 키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타트 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죠 따로 저장하지는 않겠습니다 nx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파일 뉴 하셔가지고요, 뉴, 모델로 들어오겠습니다. 블록을 하나 만들죠. 백백백짜리요. 100, 100, 이거 한번 눌러보시죠. 아까 전에 100%였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70%로 이렇게 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여기 가서도 70%로 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업하시다가, 어 너무 화면에 꽉 차게 컨트롤 F 피트 기능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다 보면 음, 너무 화면에 꽉 차서 불편하다 싶으시면 이커스터 어티 폴트에서 변경하셔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